부평문화원과 부평역사박물관에서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숙입니다. 부평의 역사와 또 숨겨진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삼릉마을은 일제강점기 시절 부평역 일대에 대규모 군수공장인 인천 육군 조병창이 세워지며 하천공장으로 세워진 전기업 미쓰비시 제강의 조선인 근로자들을 위한 사택이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삼릉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세계의 마름모를 뜻하는 미쓰비시 한자와 도금이며 하나의 지붕에 열채, 여섯채, 네채 집이 줄지어 있다고 해서 삼능 줄세택이라고 불렀는데 현재까지도 그때의 삼능을 사용해 삼능 말이라 불려지고 있습니다. 삼능 사택들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일제강점기 시기라 모든 것이 제한되며 통제를 받았고 규격화되어 제공된 물자로만 지어졌다고 합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의 구조, 수도와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규격화되어 지어진 줄사택은 조금 높은 곳에서 지켜보면 노동자들의 이동을 감시할 수 있었고 일본에서는 소봉사라는 명목으로 감시할 수 있는 막루를 근처에서 운영했다고 합니다. 또 일본인 관리자를 위한 사택들도 있었는데, 한 지붕 아래 두 가구가 사용했다고 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건물은 2호 사택으로 불려지고 있고, 일본인 관리자들의 사택인 만큼 줄사택과는 다른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철거 예정지로 재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만 해도 이곳은 부평에서는 비교적 조용하고 깨끗한 주거지역이어서 조병창 자리에 들어선 에스컴시티의 미군 장교들의 영예생활지로 활용되었습니다. 미군 장교들의 영향으로 다른 곳에서 구하기 힘든 악기나 카메라, LP판을 구할 수 있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고 합니다. 이곳 삼릉마을은 줄사택 중 일부만 남기고 철거가 된다고 합니다. 부평공원은 일제강점기에는 미쓰비시의 공장 터였으며 해방 후에는 미군, 한국군이 순차적으로 주던하다가 철수 후 2002년 부평공원으로 개장합니다. 당시 있던 흔적들은 모두 지어졌으며, 현재는 광장에 세워진 동상들과 구조만으로 당시를 회성할 수 있습니다. 동상은 아버지와 딸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실제 분녀는 아니고 실존하셔서 많은 증언을 해주신 이영현님과 지영례님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두 분을 비롯한 당시 상황의 증언들을 바탕으로 뒤에 부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아픔의 역사가 남긴 장소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